유성구 대정동 유통상업지역 내 건물부지 매매입니다. 대지 307.4평, 건축면적 164평, 중국년도 2012년 8월 23일 경량, 철골주, 단층구조 임시건물입니다. 대출금액 없으며 임대는 1억에 월 750만원 나오고 있습니다. 도로상황 20m, 20m, 3 0 m 의3면각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건폐율 70% 이내이며 용적률 500% 이내 건축 가능합니다. 매매가는 46억 1천만원입니다. 인근에 160만평 규모의 대전 최대 나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선정됨에 따라 집가 상승이 기대되는 매물입니다.